김미연이 k b 하나 은행 챔피언십 해설위원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미연은 JTBC 골프 해설위원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김미연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2016년 8월 이우 데자네이루 올림픽 해설이 마지막이었으며 약 1년 2개월 만에 골프 팬 앞에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프로골프 선수다, 종교는 개신교다 1996년 프로골프 선수로 입단하여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KLPGA 대회에서 11번 우승하였다. 1999년 LPGA 투어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LPGA 대회에서 총 8번 우승하였으나 메이저 챔피언십 우승은 하지 못했다. 2001년 브리티시 오픈에서 2위를 한 것이 메이저 챔피언십 최고 기록이다. 김미연은 157cm의 작은 키 때문에 땅콩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출생 1977년 1월 13일 김미연 고향 인천광역시 배우자 김미연 남편 이원희 참고로 이원희는 골프 선수 김미연과 2008년 12월 결혼했으며 2009년 11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결혼 3년 6개월 만에 불화로 인한 이혼설이 보도됐다. 당시 김미연의 아버지는 일시적인 불화라며 이혼설을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미연 이원이 이혼했나요? 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입니다.